디디 <목소리나> e 야 중에서. 무렇지 해줘 해줘 해줘 해 해줘 안녕 호호. 계속 계속 해줘 해줘 지나 따라해봐 있지 있지 어, 사람은... 꺼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있네, 나쁜 아 <웃음> <웃음> 가요. 으지 꺼져줘. 안 돼. 나가, 뒤져줘. 와. 그것도 안 돼. 예. 아, 말 겁나 심하게 안다좀 빨리 술병으로 대가리 깨물어라, 이거. 네. 어, 이제 술병으로 개가 돼. 야, 진짜. 에 망망. 빨리 네 그러지 마. 저는 강아지에요 맘마 짠 아이씨트로 키크짠 아이씨트로요 저거 미쳤나봐 이게 <웃음> 왜 저래 <웃음> <웃음> 야, 냄비 냄비 냄비 나너 꺼지지마 인마 꺼지지마 나 아, 진짜 꺼진다 너, 너 꺼지면 나 놀사람 없어 <웃음> 꺼지, 아, 꺼지지마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아, 그래. 그래. 아, 적은... 복사할 거야? 이거 깨니까요. 올릴 거야? 난너 <웃음> 놀... 어, 너한테 왔더니... 어, 구구씨, 너 뭐라 놀려고 왔어? 그래술 먹었대. <웃음> 안녕, 지울라 했어. 안 되겠어. <웃음> 안녕, 애플상. 안녕, 이제 본 거야? 와, <웃음> 안녕, 솔로 해본 상. 안녕, 안녕. 어, 덕후하고 있어요. 어, 신기해. 어떻게 해? 안녕~~ <목소리> 아, 아, 지금이 없앨 수 있어 없쌰 빨리 왔잖아. 지금이야 얘기할게 있어요 재탄님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빠스테사 <밧에서 목소리> 욕하고 있는데 닉네임 <목소리> 가렸으니까 안나오크고 <목소리> 지금 구구치 <그거지>? 안녕 <목소리> 아까 인사했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무시해서 지금 <목소리> <목소리> 지울려다가 그거 지울려다가 <목소리> 안받아서 <목소리> 안 찍고 있어 뭐요? 빡쳤어 삐쳤어 너널 살아왔어? 보러왔더니 뭐? 널 살아왔어?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널로 어 놀러 왔더니 이렇게 마음 심하게 하더니 박자일 거야. 지우게 된다에 도 올려버릴 거야. 어. 어스물입니다. 술처먹을 겁니다. 아싸, 아싸. 문지는, 야, 무슨 음. 야, 야, 문준이 여자고도 남자도 좋아해. 근데 저번에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<웃음> <거북한> 거 봤어. <왔어>. 엄마 <웃음> 뭐라고? 아니 아니야. 이거 아, 진짜 그랬어? 이거 아, 이거 리어 반박 부가 이거 리어 반박 부가아 그랬어 그지 세라 노짱 아니그이왜 그래 그리... 내가 왜 그래 친구 추가도 돼 있어요 그린 야폴님 안녕하세요 환... 친구 테라 테라 테라 내가 내가 비비니가 <웃음> 하는 거 가지고 봤어 상륙까지 왔어. 분명, 분명, 분 분명, 분명, 분명, 아이오. 분명, 진짜, 분명, 아명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구구명분술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분명, 러 님 아니, 그거 해볼까요? 구고치님 술 먹었어요. 이거 해볼까요? 아니 하지 마요. 어차피 술 먹은 거다 알아요. <웃음> 여기. 나 아직 중학생술못 마시는데. 잠깐만. <웃음> 아, 아, 아 <웃음> 구고치 구고치 술 먹었어 누구야? <웃음> 여기. 야엎드요야엎드요 꼬맹이가 중학생에서 자기 술못 먹는다면서 아하 열심히 한우토끼는 자기 아, 열심히 하네. 엎드인 <웃음> <너뜨린> 거야? <웃음> <웃음> 엎드린 거야, 이게. 엎드린 거야, 이게. 엎드이엎드려 <웃음> <지금> 있어. <웃음> <너> 엎드려있어엎드려 <엎드렸니? 웃음> 있어 <지금. 웃음> 엎드린 거야, <웃음> 이 엎드린 야 이게. 엎드야 이게. 엎거 아니. 야 <웃음> <웃음> 운디가 막막 남자보고 자기라 그랬어요 참뭐라고 <웃음> 내가 내가 술 먹어서 말하는 거예요 운디가 막 자기라 그랬어요 아 진짜? 진짜요너 거짓말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술 먹으면 진심만 말해요 아 오케이 운디가 자기래요 진짜 됐어, 지금 빨리 내제 차야지, 네 나는. <웃음> 우리 제 차도, <웃음> 제 차도 알고 있어요. 내가 같이 봤어요. <웃음> 아, 아, 네가막 다른 남자 보고 자기라 그랬어요. 아, <웃음> 어, 그때, 삐츄도 있었나? 기억이 안 난다. 삐츄 지금 바람 났어요. 다른 남자하고 막 사귀고 있어요. 우리 아, 첫째 아니, 틀렸어요. 왜 이렇게 살아? 내주연이막 바람피면서. 뭐 첫째? 이거지 결혼했어? 어? 첫째? 어, 이거 죠은 소식이군요. 는못 찾았어요. 뭐라고? 아직 아직 애들 엄마도 못 찾았는데 우리 첫째 바람피요. 애들. 미혼맘 어머나. 결혼안했네좀 어, 미혼남이고만. 어머. 내가 <놀람이> 그때 말해. 우리 아직 애들 엄마도 못 세는데 피츠 이기기 남자친구 미용, 살고 난 났어요. 그게 우리 고고치는 열심히 소를 먹고 소책한 얘기하며 끝냈다고 하는. 너는 꺼져요. 왜 꺼지라는? 거야. 하여튼 여기까지. 넘어갑니다. 알라. 상관없네 네. 하늘 토끼 못생겼다. 하늘 토끼 못생겼다. 님, 님 말거있어요 임, 둘 깨고 나서 후회하지 말 후회하지 말고. 아, 그냥, 그냥, 그냥 달라가요. 임, 김클, 김, 김클, 만약에 구구친이 김클이 만일 녹화하면은 맞제한다면 괜찮아요. 그래도. 임, 임, 잘 바뀌었네. 내가 그래서 김클한테 안 가는데 김클 들어와 있음? 어. 어. 아. 네. 만약에 김클이 녹화를 했다 하면 어떡하려고? 그래도 괜찮아요? <웃음> 김클 들어와 있음? 내 김클 들어와 있음? 어 있음 네, 아까부터 들어와있음 김클 없는데? 어 갔네? 어 있잖아! 있는데? 있는데? 초대 해보세요 여기다가 <웃음> 그럼 내가 일단 김클 두드러겨 패러 감. 오케이 고 내가 박제했는데? <웃음> 바본가? 다시 내가 박제했는데?